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팡에서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이 로켓 배송에 상품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품 메뉴에 가시면 상품 추출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상품 추출이라는 메뉴는 윙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을 추출해 오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어, 쿠팡 외에 네이버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가지고 올수 있는 이 타사 상품 추출 메뉴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일단 윙 상품 추출이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 보시면 옵션 아이디마다 엔터를 입력해주고, 여러 아이디를 동시에 입력할 때는 컴마로 구분해 가지고 넣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곳에 상품을 넣으시려고 한다면 윙 안에 있는 여러분들 상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앞쪽에 보시면 등록 상품에 대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 해당하는 등록 상품에 대해 가지고 왼쪽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등록 상품에 대한 아이디. 이 아이디들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컴마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 나셔 가지고 엔터를 해 주시게 되면 옵션 아이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상품이 조회가 됩니다. 견적서 파일 생성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 해당하는 견적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해당하는 버튼이 끝나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하게 되면 이 파일이 이제 준비 중이고 완료가 되게 되면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바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받고 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왼쪽에 있는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에 오시면 이곳에 상품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견적서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엑셀 파일은 제가 견적서 추출로 받은 파일인데요. 보시면 제가 윙 쿠팡에 올려놓는 상품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html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 폴더 안에 있는 파일명으로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상품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상품 페이지에 있는 이 이름들을 정확하게 해당하는 파일명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그 해당하는 대표 이미지명과 상세 파일명을 컴마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일명을 이렇게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부분에서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가지고 제작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해당하는 엑셀 파일을 여기에다가 견적서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고 해당하는 파일을 여기에다가 압축 잘 하셔가지고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어, 시험 선격서 같은 거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해당하는 내용도 잘 올려주세요. 왼쪽에 있으신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도 있으시니까 한 번씩 확인해주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검증하기 눌러주시면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급하실 수가 있게 되면은 해당하는 상품을 이제 쿠팡에서 판매를 로켓 배송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견적서 파일 하나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롭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로켓 배송이 상품을 넣을 때 윙에다가 먼저 올려놓으시고 해당하는 견적서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이미지 파일명말잘 적어주시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로켓 배송의 상품을 입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